Sagir le malheur Sagir le malheur Sagir le m a l h e 지금은 한다고 했는데.. 차 아니야.. 미국.. 미국에서 오늘 비가 많이 와요. 그래, 나온 전세는 오늘 콜롬비아에 보고 타는 비가 아. 엄청 아, 많이 와요. 네.. 지금.. 아, 아까, 엄청, 아까 아침에.. 천둥 번개 좀 엄청 쪼금 <웃음> 요서 어디 간 거냐.. 나와 지금 저희.. 어, 아, 이제 밥 먹으러 어, 콜롬비아맥도날드가고 <웃음> 있어요.. 아.. 이쪽으로 가면 돼구 네.. <웃음> 네. 홀로미어 리허설 들고 다고 네. 그런가요? 공연장 가는 거예요? 아. 리허설 하자. 아, 먹고 갈 걸요? 네. 가서 하고 먹네. 저잘모르겠습차생각 저희 이제 숫자 숫자. 조금 있다가 차 공연이 있기 때문에 리허설을 하러 공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, 그렇네 네. 거의 바로. 하! 하! 하! 3분도 안 공연장 제 리허설에. 아라이브야드라이브스라이브드라이브는라이브는브이브프라이 프렌치 라라이 맞냐? 브라이브는 브라이브는 이브는브이브는는는이브는 브라이브는 브라이브 장이 엄청 넓어요. 엄청 크고 넓어요. <웃음> 우와. 저희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우와. 무연장 짱 크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우와. <웃음> 이렇게 오늘 저희는 열심히 저희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. 오늘 재밌게 하겠습니다. you <gasps> I e l o y i